촬영이 아니었으면 조금만 더잘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? 여러 이거 봐요 이거 봐 이게 뭐야 이게? 이게 뭐예요 이거? 다 망한 거 같아 오늘도 나는 혼자 밥 먹는다 <웃음>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봉입니다 오늘도 다봉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웰컵 그러면 아침부터 야, 커피가 너무 필요해 요렇게 아침밥을 아휴, 준비해왔어요 아 깎은 김에 내가 또깎아서 음~~ 이닭 봤더니 그 커피 막 마시고 또 먹으니까 그러니까, 아휴 맛있다 계란을 제가 까서 먹어보려고요 어제 삶아놓고 잤거든요 내 남편도 계란을 싸줬는데 이게 더럽게안 까지더라고 내가 이렇게다 뭐야 못생긴 달걀을 먹어볼게요 아, 짜 보기도 좋은 뭐 떡이 먹기도 좋다는데 이 달걀은 망했어 혼밥 제가 지난주 후반부터 이렇게 뭔가 이렇게 계속 꾸준히 찍었거든요 근데 다 망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막 흐름이 없어 이말 했다가 저말 했다가 뭐말 했다가 다뭐 상황이 돼서 안 지키고 뭐하고 저쪽 저쪽 아우 지겨워 저는 내일 이제 캠핑 갈 김을 오늘 또막 싸야 돼요 그래서 아침 먹고 싸고 차에다가 일부 갖다 놓고 와야 돼가지고 바빠 바빠 나좀 이거 먹고 힘냈다가 이따가 점심 먹을 때 돌아올게요 여러분 역시나 오늘도 혼밥이에요 제가 왔어요, 제가 왔어요. 이제 점심시간이냐고요? 아니요. 아까랑 시간이 한두 시간 정도밖에 지금 뭐 이렇게 안 지났거든요. 근데 이렇게 배가 금방 꺼지니, 그거는. 금세 배고파. 아, 빨리 시작하려고요. 어, 양배추 사놓은 거 먼저 빨리 손질을 해놔야 돼. 제가 이따가 먹을 거는 양배추 김밥입니다. 아, 뭐 먹어보고 뭐 싶었잖아 자, 여러분 이거를 일단은 어떻게 자를 거냐 이거를 이렇게 사각으로 남기게 자르고 싶더라고요 일단 이렇게 해볼까 오, 오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이거를 이렇게 오 이렇게만 남기고 자르고 싶었어 내가 잘 하시던데 딱 이것만 위에 이렇게 딱 빼시던데 난왜안 돼? 어? 이렇게 이쁘게 단면이 이렇게 딱 나오던데 난왜안 돼? 이렇게 이쁜 약간 요런 조각들을 여러 개 이렇게 착착착 만들고 싶었어 모양이 지금 이쁘게 뭉쳐져 있는 거잘 씻고 얘는 나중에 볶음밥 재료로 써야 될것 같습니다 이 느낌이 아야 요거 이렇게 씻어가지고 왔고요 그냥 이거는 제 맘대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되더라고요 소금에 약간 절여서 밥을 먹을 때 너무 입에 걸리적거리지만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펜이 되게 오랜만에 사용해가지고 약간 좀그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어서 꺼냈어요. 원래 볶음에는 잘안 쓰는데. 아우, 정말. 너무나 힘든 거. 여러분, 저 이거 뒤집을 자신이 없어서 이대로 두기로 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잘 떨어집니다 좋아좋아좋아 좋아좋아 김 좋아. 좋아, 좋아. 하나 반 갑니다 밥은 내가 너무 허전해가지고 조금 그거 했어. 맛소금. <웃음> 살짝. 여러분 저 김밥 진짜. 뭐 김치 김밥 빼놓고는 진짜 이런 거 진짜 못하거든요. 양배추 많이. 그죠 당근도 듬뿍. 고개 써야 되니까. 집에 있던 당무지 제가 우엉 좋아하니까 우엉은 두 개. 아까 망했던 계란. 아, 그래도 이거 어디야? 음 망고 아, 음 해줬어야 되거요 봐봐 밥이 지금 이렇게 돼 있어. 이게 뭐예요 이게? 이거는 <웃음> 우엉도 똑같이 두개 그다음 계란 <웃음> 계란 너무 총체적남국이구만 응? 감아먹겠습니다 응? 왜 아니 시작도 전에 이렇게 옆구리 터지면 어쩔 거예요 음, 난몰랑 얜왜 이러냐? 참기름은 뭐 해줄 사람은 해주고 취향껏 <웃음> <웃음> 아, 여러분 나름 <웃음> 나름 뾰드라란. 터졌어 터졌어 이거 먹어버려요 음아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진짜 맛있어요 와 이거 옆구리 어떡해? 이게 뭐야! 이게 뭐야! 이! 이게 뭐야 이게 이게 이게 이게 뭐야 이거 어떻게 먹어! 밥 숟가락으로 퍼먹어야 돼? 이건 뭐야? 이, 이거! 이 여러분 이거 봐요 이거 봐! 이게 뭐야 이게! 이거 이렇게! 오 이게 뭐야! 얘는 진짜! 이거 뭐예요 이거? 이거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? 얘는 <웃음> 이게 뭐야! 엉망진창이요 지금! 오! 여러분 여러분! 어. <웃음> 아, 이렇게 완성이 된 김밥이랑 두번한번숙질 버리고 써 뱃살 뱃살 뺄라다가 내가 아병 병 걸릴 뻔했어 진짜 이 이거 뭐 양배추 김밥 이렇게 먹으면 뭐 뱃살 빠져요 뭐 이랬는데 내가 보니까 나는 글렀어 글렀어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안 되는 것 같아. 음. 음. 응응응응응. 음, 어제 음, 음, 음, 음, 음. 저녁에 끓였던 된장찌개. 응. 고 남편 도시락 쌀때 넣어준다고 끓여놨던 찌개예요. 남은 거. 음 맛있다. 계란 너무 맛있네. 김밥이 아니라 그냥 약재 김밥을 미니멀하게 싼 거였어. 그런 것같아 어, 아 맛있다. 다이어트면 이런 염분 있는 거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? 오호호호호 <웃음> <웃음> <웃음> 저가 촬영이 아니었으면, 조금만 더잘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? 어. 제가 요즘 소화력이 떨어져가지고 아우 이거 씹으면서 운동장 한 바퀴 뛰고 와도 되겠어 아우 답답해 아 진짜 어쨌든 이 과정은 험난했으나 성공적으로 맛있게 지금 됐어요 잘 먹겠습니다 음. 여러분 그러면 뭐야? 내일 12시밖에 안 됐어? 저는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혼밥은 여기까지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혼밥 시리즈 정보도 없는 혼밥 시리즈 레시피도 없도 어, 맛도 보장 못해 그래도 즐거운 혼밥은 계속됩니다 다음에 또 봐요 그럼 오늘 호두밥 케일 한거 참치쌈 이게 끝이에요. 완전 끓어오르기 전에 이거를 이거를 넣어주라고 하더라고요. 얘 지금 15분 정도 절였거든요. 잘 먹어 보겠습니다 파가 많이 들어가면 맛있어 저 완전 파기신이거든요